와서 지는게 왔답니다. 왔다는 시니어드벤처 세 번째 이야기 반려동물 관리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은 여러 가지 동물이 있습니다. 개, 강아지, 고양이, 토끼, 여러 가지 새등 여러 종류의 반려동물이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강아지는... 옛날 시골에 기르던 강아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관리사로서의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한 과정은 국가 자격증은 없고 민간 자격증만 있습니다 그중에 한국 반려동물 아카데미 한국지급능력진흥원 한국 반려동물관리협회 등에서 반려동물 관리사 자격증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무료로 수강을 할수 있는 곳은 한국지급 능력 진흥원인 것 같습니다 한국 반려동물관리협회에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반려동물 관련해서 자격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업을 위해서는 한국 반려동물 아카데미가 훨씬 더 좋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이 나와 있었습니다 모든 다양한 과정을 다 받을 수는 없고 한국지업능력진흥원에서 시행되는 과정을 거쳐서 6주간의 수강과 시험을 치르고 사격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관리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